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4.0 컨설턴트 김옥선 입니다 이 동영상은 구글에서 지메일 계정을 만들 때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든 영상입니다 자 그럼 구글에서 지메일 계정 만들기 우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렛츠 고. 먼저 브라우저에서 구글을 검색합니다. 그런 다음 검색창에서 지메일을 검색한 다음 아래 주소를 클릭하세요. 제가 설명문에 링크를 올려뒀기 때문에 그것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계정을 만드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계정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그럼 이제 계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 구글 계정이 있는 분들은 여기 본인 계정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과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주시고 사용자 이름은 문자, 숫자, 마침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몇 가지 추천 사용자 이름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고르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 기호를 조합해서 8자 이상을 적으시면 되고 마지막 한번더 확인 비밀번호를 적으신 다음에 아래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 다음에는 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미리 핸드폰을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아래 다음을 클릭하세요. 핸드폰에 6자리 숫자가 도착하면 여기에 그 6자리 숫자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복구 이메일 주소는 선택사항입니다. 계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적게 되는 이메일 주소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출생 연도, 월, 일을 꼼꼼하게 적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성별을 입력하세요. 모두 입력한 후에는 예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취급 방침 및 서비스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이 내용이 동의하신다면 제일 밑에 있는 서비스 약관의 동의를 클릭하시고 계정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지메일의 수신함이 열립니다. 옆을 보시면 새 구글 계정 설정 완료하기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라는 멘트와 동시에 최근 소식을 계속 받아보시겠어요 라는 메시지가 수신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입 완료, 곧 구글 도움말 소식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게 됩니다. 계정 관리에서 내 계정을 클릭하시고 그럼 이제 구글에 로그인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화면 위쪽에 있는 모양을 클릭하시면 유튜브 아이콘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유튜브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자신의 채널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잘 보셨습니까? 이 지메일 계정은 우리가 핸드폰을 개통할 때 혹은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할때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